선 몰랄까 는걸로 한판 해달라고요? 퍼프 받은 몰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사일러스 하나 둘셋넷 잡았다 아 가보도록 할게요 또. 보통 더블 마지막 쓰려고 하는데 어, 뭐야 아 오픈 났어 뭐 오나? 이게 몰라클레드의 딜이야 깜짝 놀랐지 우리도 레전드지 저들 로와봐 맞아보면 얘기가 다르거든 아 얘까지 잡아야되는데 아나내 아, 전판 살짝 아쉬운데 아 물락 뜨니까 썰렛 나와버리냐 한판만 더 해볼게 난 진짜 어릴때 어른되고 싶었거든 진짜 어른되면 은 뭐하고 싶었냐면 잭스 해보고 싶었어요 잭스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날뛰냐 19세 영화 그 새벽에 틀어주는거 알지 그거 많이 봤거든 근데 볼때마다 막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거야 별 좋았냐고? 아니 나 아직 한번도 못해봤어 나이 스물넷인데 아니다그 남고 때그 아다랑 우다라는 그, 그 있잖아 어? 남고생들은 다 이, 남고 졸업한 사람 다 이해할거야 그 어원에 대해서 내가 남고에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어? 그니까 러 아는 아는 이제 아 못했다 그 이제 후는 후했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웃음> 숙소에서 <웃음> 기숙사에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남고생들은 다 이해할거야 무슨 말 하고 있는거지 팀도 뭔소리하나 뭔응 틀렸구요 <웃음> 틀렸구요 거기 아니구요 Q 못 맞췄으면 재밌는 친구구만 W 찍었네 가보자 나부터 아니 왜 먼저 쳐 아니, 친구 아저 안죽네? 민연이 탈 랩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찍어야 이거 큐2래 찍고 죽나? 안죽나? 라인 또 밀죠? 다 끝난 것 같은데? 민연 5배 차인데? <웃음> 미안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 올로 빼겠다. 저만 쓰지 말걸. 아까운데? 이렇게 아까요 어, 이러고 몰라가요, 갑시다. 크크님, 와서 와이, 아, 반갑습니다, 크크. <웃음> 근데 다들 거의. 한 학기 하고 가신 끝났죠? 여기 부시 먹으면 끝났죠? 여기 이위치 이 먹으면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못 지나가요 아 근데 베니쉬 은못 먹는 건 아쉽다 이게자라반이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않을까? 그치 너무 빡살인데? 야, 야, 돈나 혼자 줘! 아니! 야! 가, 야! 아, 돈나 혼자 줘라! 인간적으로, 이거. 후후. 나도 천천히 먹어야지. 일부러, 이따, 이따가 제집간 다음에 먹어야겠다. 안질 거야! 안질 거야! 헤헤헤. <웃음> 물음뼈 저도 안질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지. 개맛있죠? 개맛있죠? <웃음> 집엔 이렇게 가는 거지! <웃음> 아, 빌즈워터 원샷. 아, 근데 공격력이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1600원이면 롱소드 4개인가요? 4개? 4개, 4개, 5.4개? 그러면 한 54인데. 롱소드만 가면. 깨자. 최대한 패시브 안 터지게 돌면서. 패시브가 퍼뎀이라 아프거든. 어, 160원으로 바뀌어 와그대다리 컨트롤러 한번 해볼까? 이거 근데 아 내가 이기긴 해 이거 그다음에 문제인데 아.. 침혔어컨트롤 칠했지 좋아요 이제 여기서 불클감 내지 않을까? 사실 근데 선불클에다가그 다음 몰락가는게 좋합이긴한데 한타를 위한 캠틀이가 아니라 아이씨 안돼! 아 원디한테 죽으면 안되는데 아좋댓다이 걸렸네 아아 아. 이거 못뺏으면 뭐, 뭐 지는데 아 끄는 딜 넣어야 되는데 끄는 딜 넣어야 되는데 끄는 딜못 넣었네 엘리스 피 관리 안되잖아 이거 아인일다 먹으면 타거든요 뜯었다 다음 봐야 되는데. 다음 다 죽나? 아, 모델 잡았어야 되는데. 이리로부터. 안 돼! 말자, 왜 여기 있어? 바텀 있었잖아, 친구. 이게 확실히 몰락이라 모델을 진짜 잘 뚫긴 하거든요? 진짜? 저 방템을 엄청 잘 뚫긴 해. 아, 핑화 걸렸어. 안 돼! ᄌ 됐다이. 아! 그냥 있을걸. 판단이 너무 느렸다. 아저궁 앞으로 다가와줄 수 없나 그런 거에? 그렇지. 아더 뺐다가. 리포 던지네. 코가안타라안하는 된거 같은데 리코가 안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낸거 같은데 해낸거 같은데 리코가 딴데 있었나? 라임에 다온 것 같은데. 휴지. 나이스. Nice. 이렇게 몰라클랜. 이런 느낌. 미포가.